다내어왜날 가게 는 거야? 그래, 이사나한테안라아 형아. 형아. 아이고, 너안 춥니? 어, 더운데? 더 춥겠다. 가자. 엄마, 로 <웃음> 어, 아랑 <목소리> 갈망 없어서. 응. 그냥. 속상하다. 밥 실컷 먹이고, 간식 실컷 먹이고 키안 왔는데. 아 예. 간식 조금은 네가 해줬으니까 아니야 내 네, 애한테 간식 한 50만원 사준 거 같은데? 그뭐 뭐도 더 사줬지? 한 100만원씩 샀을 거야 나다 아, 짜자자자 하는 거다같시한 100만원 사야지 얘 한참 뭐 다리, 다리가 뭐안 좋을수록 해가지고 맞다 그거 쓸개골 탈구 일기 소리 듣자마자 소리 놀래갖고 막화우 타골 이런 거 백수야 오 <웃음> 어, 끝이야, 끝이야. 주이니주인 내라고. <웃음>